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 제가 참 많은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강사분들을 만나 왔는데요 그런 분들께서 항상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P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력 같은 걸 정해놓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강사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뭔가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활용한 자기소개 PPT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 강의는 제가 상중하 그러니까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뒷배경이 깔끔하고 그리고 뭔가 좀 정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사진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특징이 뭐냐면 피사체의 테두리가 아주 뚜렷한 것이 프로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에 정말 좋습니다 야외에서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어 나는 프로필 사진이 별로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이런 이미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걸 보시면은 테두리 부분이 지금 다 하나하나 다 잘려 있죠 머리카락이 휘날리듯이 자 이런 이미지는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요 어, 여기에 이제 끝 부분이라고 하죠 이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렇느냐 구분이 잘안 되잖아요 뒤에 있는 벽이랑 뒤에 있는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와 피사체 이미지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라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인물이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재료를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미지와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 하나만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적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간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꼭 적어 두시고 시작을 하셔야지만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미지를 한번 잘라 볼게요 자제 프로필 사진인데요 제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는지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뒤에 있는 배경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배경 제거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 그림 서식 그리고 왼쪽에 배경 제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제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람 이미지가 나오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색깔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삭제되는 부분을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인물의 아래쪽에 이렇게 바지 부분이 여기가 좀 잘려져서 나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뒷배경이랑 그리고 바지 색깔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안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하면 은 이렇게 잘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잘라줬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면 뒷배경이 이렇게 없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런데 뒷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미지가 큽니다. 이럴 때는 편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배경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피사체 크기만큼 이미지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상단 메뉴 자르기를 누르시면 상하 좌우 대각선에 검정색 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검정색 바를 대각선으로 그냥 움직이시는 게 제일 편해요. 대각선으로 선택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줄여보면은 이렇게 인물의 끝과 그리고 제 팔쪽의 끝부분 살짝 틈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여유를 약간만 두고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까지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면 인물의 크기만큼 이미지가 잘려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겉에 있었던 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삭제가 되면서 훨씬 더 깔끔하게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난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배경 제거 기능을 쓰지 않고 좀더 고급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토샵 같은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포토샵으로 쓰면 더 깔끔하게 잘려지겠죠? 그런데 어? 난 포토샵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배경 제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remove.bg라고 하는 배경 제거 사이트이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삽입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지의 배경을 싹싹 제해 줍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런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난 프로필 사진이 없고 그냥 밖에서 찍은 사진밖에 없다라고 할때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프로필 사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라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이미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어봤습니다 사진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인물이 깔끔하게 잘려진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올 건데 그냥 아주 손쉽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Ctrl V를 눌러 주시면 인물 이미지를 붙여넣기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이미지도 또한번 자르기를 눌러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 주시는 것이 기초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하셨다면 그 다음 부분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인물 이미지를 잘라 줬고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인물의 배치를 해볼 건데 인물의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슬라이드의 비율이 이게 16대 9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대 9 비율은 좌에서 우로 좀긴 형태 좀 와이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에서 나는 왼쪽에 위치할 것이냐 오른쪽이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것처럼 왼쪽에 둘 때도 있습니다 어, 왼쪽에 둘 때는 또 중간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사람의 시선이나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인물의 이미지는 약간 오른쪽 어깨가 좀 앞쪽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쪽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왼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반대였다 이랬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낫겠죠 그쵸 그래서 아 내가 찍은 사진에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게끔 찍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 거고요. 저는 오른쪽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배치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인물 편집할 때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여기 슬라이드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 보입니다. 좀더내 모습을 더 강조하고 싶 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냐면 인물 이미지를 이거 확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확대를 하는데 가끔씩 요렇게 확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됩니다. 절대로 인물의 이미지든 어떠한 그림이든 마찬가지로 비율을 깨선 안돼요. 상하좌우로 편집하시면 안되고 무조건 대각선으로만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대각선. 대각선으로 편집을 해주셔야지만 이미, 인물의 그러니까 이미지의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물을 키우다 보면, 어, 뭐지? 어, 슬라이드에 꼭 맞춰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프로필 특히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걸 깨버려야 됩니다. 즉, 어,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하죠.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느냐? 자, 슬라이드 바깥쪽에 있죠. 이 바깥쪽 여백에 이미지가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여백을 확인해 주시려면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보이시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여백이 보일 거예요 이 여백 쪽으로 확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 미리 보기 이미지 보이시죠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보시면서 인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 뭔가 눈에 띄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아 이런 방식으로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편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나중에 또 편집할 때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그림서식 자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왼쪽에 여러분들의 기본 정보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엄청 예쁘게 만드는 거는 제가 중급과 고급 편에서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하얀 색이 슬라이드 배경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넣을 건데 그런데 지금 이 글꼴이 무슨 글꼴이죠? 바로 파워포인트 기본 글꼴인 맑은고딕입니다 이 맑은고딕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걸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련되고 좀더 좋은 고딕체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S코어 드림체 라고 하는 글꼴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S코어 드림체는 어떤 글꼴이냐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얇은 것부터 굵은 것까지 총 9개의 글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더 굵은 글꼴을 써주시고 그리고 좀 강조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련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얇은 글꼴로 직접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에스코어드림체라고 하는 글꼴을 써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꼭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사이트 주소는 어, 에스코어드림이라고 직접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눈누.cc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꼴을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꼴은 제일 먼저 얇은 글꼴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 편집하시기가 좋아요 얇은 글꼴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지샘 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이지샘 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더 굵은 글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어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좀 세련되고 좀더잘 보여지죠? 특히 이지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글꼴을 좀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의 간단한 이력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력을 한번 텍스트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에스코드림3 라이트체로 이렇게 작게 하나 프로필을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또 저의 뭐 간단한 이력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텍스트 이 효과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텍스트 상자에 글을 적으시고 여기에 있는 이줄 간격을 2.0 정도로 좀 넓혀줬어요 원래 보통은 1.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넓게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하나의 도형을 집어넣어서 구분을 해줄 건데요 삽입 도형 네모 도형을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뭐 아무 색상이나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색상 같은 것들을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여기 있는 기본 색상 중에서는 이 주황색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주황색 한번 써볼게요 오 이렇게만 해도 일단 오 깔끔하다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좀더 정렬되어 보이고, 그리고 깔끔해 보이는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라고는 이라인있죠이 라인으로 쭉 내려볼게요. 내려, 내려보면은, 지금 간격이 잘안 맞긴 하는데, 뭔가 잘안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는 좀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정렬이 안 맞으면 좀 왔다리 갔다리 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정렬을 맞춰주시려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다 선택해서 왼쪽으로 정렬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정렬 맞춤 왼쪽 맞춤 이렇게 왼쪽 맞춤 해 줄게요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왼쪽으로 맞춤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도형까지도 왼쪽 맞춤을 해 주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 e 라고 하는 부분의 시작점과 이 도형의 e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맞춰 주시려면 보기 안내선을 눌러 보시면 여기 십자선 모양의 점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 점선을 활용해서 라인을 잡아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마우스를 안내선에 옮겨보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이지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라고 하는 부분에 톡 놓아볼게요 그러면 아 여기 이 이지쌤이라고 이 하는 이 부분도 약간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도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딱이 라인에 맞춰주시려면 왼쪽으로 쉬프트키 누르신 채 조금만 더 이동 이것도 왼쪽으로 쉬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 주시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약간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바로 이런 자료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훨씬 깔끔하죠? 자, 뒷배경이 만약에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좀더 세련된 색상을 추출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집어넣어도 깔끔하니깐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필 PPT 만들기 1탄을 마쳐봤는데요 이게 초급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파워포인트 스킬을 활용해서 더 깔끔하고 그리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쳐보려고 하고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